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27번째 개발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 개발자 편지는 크게 총 4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서버 이전 후에 대응책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영지 쟁탈전 그리고 세번째인 10번째 신규 클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사항 개선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 쭉 봐서는 어, 자세하게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않으니까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인 서버 이전 처음으로 서버 이전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어, 개발자 쪽에서는 자유로운 형식과 제한적인 형식으로 어, 이 시스템을 했다고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현재 좀 뒤죽박죽 많이 안 좋아졌죠 상황이 고트력이한 서버에 몰리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완전 죽어버린 서버도 몇몇 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170, 180만이 없는 서버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4개로 또 줄여서 이렇게 다음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추가 이전 한번 더 한다는 소리죠 전투력 밸런스를 위해 추가 서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일주일간 진행된 서버 이전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상 서버를 선정하여서 인구 및 전투력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추가 서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예상한거랑 좀 다르네요 서버를 통합시킬 줄 알았는데 어, 추가적인 서버 이전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 안가면 유저가 안 옮기면 끝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또 추가적인 서버 이전으로 밸런스를 맞출지 요거 좀 궁금하네요 결국 유저가 안 움직이면은 현상황 유지일텐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월드버스 차원 난투전 컨텐츠 매칭 룰보안 어, 금주부터 진행되는 월드버스 및 차원 난투전 컨텐츠는 서버간 매칭 규정을 좀더 세분화하여 최대한 전투력이 비슷한 서버와 진행하도록 된다고 합니다 어, 일부 서버는 현재 일반전 순위권인 200위권에서 전투력이 30만, 40만 투력들도 들어가 있는 서버가 몇몇개가 있더라고요 요런거 봐서는 확실하게 참가는그 서버간의 전투력 평균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줘야 할것 같네요 그 다음 세번째로는 통합거래소 인구 불균형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거래소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통합거래소는 각 서버별 통합인지 아니면 전체 서버 통합인지는 자세하게 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수 있고요 아무래도 서버별로 통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전체 서버를 다 통합하는 거겠죠 하지만 요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루나스 보상을 상향합니다 격전지 황혼의 땅에서 플레이어가 극당적인 수준으로 어려워진 서버들을 감안하여 실루나스 지역의 핫타임 이벤트를 지원하고 각성의 기원 아이템의 획득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해진 서버들은 격전지역에서 얻는 어 붕괴 사막이나 망각의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각성, 장신구각성 이런 아이템들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실루나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서버 이전 생각보다 고트럭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조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 이 추가적으로 이행되는 네가지의 대응책으로 좀 보완이 잘 됐으면 하네요. 두번째는 영지 쟁탈전입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영지 쟁탈전들 드디어 10월 중순부터 프리시즌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설명이 나왔던 것과 다른게 없고요이 프리시즌에는 65개의 영지가 제공되고 영지마다 최대 4개 길드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정... 해당 영지 쟁탈전은 이때까지 나온 서버 컨텐츠하고 다릅니다 전 서버에 있는 전 길드가 다 붙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영지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도 달라지고 또 거점, 요새, 대도시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점령한 길드에는 레드잼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보상이 제공된다고 되어 있네요 대도시, 요새, 거점 이렇게 이손으로 크기가 나눠지겠죠 해당 이미지들이 이제 영지 쟁탈전이 펼쳐지는 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난투전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영지 쟁탈전은 영지마다 입찰을 통해 참여 길드가 결정됩니다. 이후에 약속된 시간에 영지 쟁탈전이 진행되며 쟁탈전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점령지를 먼저 점령한 길드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길드에는 버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아이템의 보상으로 지급되며 길드 대장은 길드원들에게 보상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길드 제작에 있던 아이템 분배를 또 길드장이 어, 하는 것 같네요 어, 예상외로 토너먼트식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 어,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좀 생각과 달랐네요 해당 대도시의 이 영지를 쟁탈하기 위해선 입찰을 통해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입찰에 드는 재화는 어떤 건지 모르겠고요 자 여기 맵을 보시면 은 가운데 성이 있고 양쪽에 또 점령할 수 있는 곳이 보입니다. 가운데도 점령하는 것 같고요. 세개의 길드가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서 점령을 하는 것 같네요. 가운데는 월드보스나 난투전처럼 또 점수를 얻는 수호 몬스터가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봐서는 여기 보니까 순간이동 점령지로 적혀 있습니다. 먹어야 하는 이 중앙 거점에 가기 위한 중간 거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보스를 잡아야 여기 문이 열릴지 안열릴지 그런 내용들은 이제 10월달에 아마 또 한번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팀 위치가 여기 있는거 봐서는 점령 후에는 해당 점령 주인 길드가 여기 방어팀에서 이렇게 나오는 참여 방식이고 어, 내다 리니지의 공선전 느낌으로 진행이 될것 같네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한개고 어, 공격팀이 들어오는 길이 세개다 보니까 요 가운데, 요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전투지일 것 같네요. 어, 하지만 리니지는 캐릭터간에 오브젝트 충돌이 있어서 여기서 몸빵을 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어, 우리 부이보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 과연 이 뚫릴 수 있는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메꿀지, 실제 전투에서는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질지, 어 이거 참 재밌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순간이동 점령지는 먹어봤자 이 해당 점령 상태에는 아무런 점수나 그런 기어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에 있는 이 점령지를 먹어야 총 먹는 것 같고요 결론은 처음 이루어지는 10월의 프리시즌 때 누가 먼저 여기 중앙 점령지를 먹냐 요걸로 결정 날것 같습니다 해당 밑에 사진들은 거점으로 보이는 쟁탈적 위치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여기가 거점 대도시 보상이 확실히 다르죠 거점을 점령하면은 물약과 길드주와 그리고 브렐란 장비를 주는 것 같고요 여기 개수와 수치는 임의로 설정된 거기 때문에 꼭 이대로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레드잼도 주는 거 보니까 거점 단위라도 일단 먹는 게 중요한 거 같네요. 대도시 단위에서는 오요렇게 용사의 증표도 있고 오 엘튼? 요 엘튼인가? 깨어난에서 엘튼 랜덤 상자겠죠? 그리고 전설 장신구 도안 요런 상급 상급 재료들을 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러 처리를 했지만 이 아이콘만 봐도 알겠죠 골드네요 골드 출전 길드 그리고 확정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입찰 제도가 골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드 개인별 골드인지 아니면 또 이제 길드 골드가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마 제 느낌상에는 길드에 창고 같은 걸로 골드를 보관했다가 이 입찰할 때 길드에 보관된 골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과금, 골드 과금을 많이 해서 입찰을 한다면 은 참여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대도시 부분은 핵과금러들이 먹는다는 거확정인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열 번째 신규 클래스 자이열 번째 신규 클래스가 지금 마무리 단계 있다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신캐 나오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는 모르겠는데 일단 마무리 단계가 있다고 공개하면은 꼭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되고 그 다음 달 말쯤에 신키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한거 봐서는 10월 말쯤에 신캐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캐는 창과 낫을 두가지를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느낌이 엑슬러의 도끼와 포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공격에 따라서 거대한 창과 낫으로 변형되는 특수한 무기를 사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어, 근데 중거리 딜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엑슬러도 중거리 포지션 느낌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중거리 느낌 전혀 없었죠. 그냥 이것도 근거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설명에는 일반적인 공격을 창으로 하고 묵직하고 강력한 공격을 낫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느낌도 엑슬러하고 똑같죠 엑슬러가 일반적인 공격을 창으로 하고 어좀 묵직하고 강한 공격을 포로 했는데 약간 엑슬러의 변화된 다른 느낌의 그런 캐릭터 같습니다 하지만 무기만 공개됐지 어 어떤 캐릭터인지 외형은 나와있지 않아서 요건 또 미지수입니다 어 무기의 외형을 봐서는 약간 하피종족 이번에 헤렌디아 나오면서 하피종족 어, 얘들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번에는 또 펭귄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안 나오길 빕니다. 마지막 편의사항 개선. 이 부분에는 드디어 7억의 영호석이 같은 등급끼리 합쳐지도록 변경될 예정이고요. 거래소 즐겨찾기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자주 봐야하는 물품들을 즐겨찾기를 통해서 더 빠르게 찾도록 하는 그런 편의성 같네요 그리고 데빌 체이서 상태에서 어, 백 대시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백대시는 원거리 캐릭터한테만 있는 기능인데요 가까이 붙었을 때 뒤로 백대시 하는 그런 스킬인데 어, 솔직히 필로 없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온오프 기능을 할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대부분 오프를 할것 같네요 어, 이렇게 서버 이전에 대한 대형책을 간략하게 나와있고 10월에 나올 큰 정보 두 가지가 이렇게 간략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영지쟁 탈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서버 이전 통해서 약간 밸런스가 붕괴된 상태라 아마 좀 뻔한 결과가 될것 같아요 먹는 길드들이 좀 뻔할 것 같고 지금 반전을 노리고 싶은데 아 반전을 조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서버 이전 통해서 완전히 밸런스 망가진 거 과연 어떻게 운전진 측에서 밸런스를 잡아줄지 이게 앞으로 V4에 어떻게 나아갈 결정되는 선택일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